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다녀온 동대문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도매시장을 너무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친한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일단 저도 동대문 도매시장은 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좀 초빙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초빙한 분은 동대문에 물건을 납품 하시기도 하시고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하시면서 패션 사업을 또 하시는 대표님 이신데요. 이 대표님과 같이 저희 수강생들이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들과 그리고 꿀팁들을 모아 가지고 강의를 해 주는 부분을 제가 이 지금 소개하는 영상 바로 다음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죠? 이쪽이 이제 새벽 시장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응, 여기 디오트, 이렇게 여기 새벽시장, 그리고 여기 AP, 이렇게 여기가 새벽시장의 도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장소, 여기는 소매 말 그대로 낮에 옷 팔고, 언니들이 맨날 이렇 출근해가지고 오빠, 오빠 찾고 있는 곳, 이렇게. 여기는 사실 그렇게 뭐 밤에 있을 수 있는 오픈되는 시간은 아니고 원래 옛날에도 새벽에 다못 팔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런안 하고 저희가 이제 돌아갈 때는 이 맥스타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요쪽 그리고 디오트 여성복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 APM이나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여성복들 의류들 하는 데가 좀 제일 많아요 여기 안에도 물론 많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값이 비싸서 그런지 일단 단가가 좀 높아요. 여기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약간 그 연령대도 좀 높고 젊은층도 섞여져 있고 다 아, 같이. 여기는 이제 젊은층이 굉장히 핫한. 여기도 가긴 할 건데 여기 중에서 이제 APM 하고 그다음에 뉴저하고 그리고 뭐, 뭐 DDP도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기. 그리고 여기는 거의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여기는 1, 2층 돼 있는 님원하는 우리 이제 엄마들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남평화 그다음에 동평화. 아, 아까 여기 이제 을지상가 이쪽. 이쪽이 아까 그 부자재 같은 거 파는 데고요. 통일상가가 여기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막 대량으로 박스로 막 들어와서 옷을 굉장히 좀 싸게 음. 싸다라기보다 그냥 그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옷 판매하는 거저 솔직히 이 현장복을 좀 약간 이미지를 좀 넣고 해서 그런 걸로 좀 어필을 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다른 업체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옷을 동대문에서 다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 제작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재고도 떼어 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옷을 사서 아니면 어떤 악세사리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그게 나만의 브랜드로 조금 더 이제 탈바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그만 어떤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뭐 단추 하나 고리 하나 이런거 바꾸는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이미지하고 상세페이지 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옷은 그렇게 해서 광고가 좀더들어가주면 그러면은 좀더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만들면서 또 내가 디자인한 것 같은 그 디자이너에 대한 느낌 창작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연령제들이 좀 높은 어머님들 세대들이 있는 시장이 제일 사람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돌아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이 다니는 시가장에 물론 판매보다 이제 어머니들이 입는 옷도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들이 정장형도 있고 약간 그 한복형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몸빼바지 스타일도 있는데 그런 게잘믹스돼 있는 그런 의류들을 조금 보시는 쪽을 제가 얼마 전에도 시장을 좀 돌아 봤거든요 근데 아동복 쪽은 모르겠어요 저출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게들이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대문 쪽도 있지만 남대문 쪽에 또 의류 쪽이 더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비었어요 제가 최근에 돌아본 걸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뭐 신사복이나 뭐 이런 거는 워낙에 요즘에 뭐뭐 뭐 맞춤하는 데나 이런 데서도 좀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는 번외인데 이건 나중에 정말 제가 한번 더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는 골목골목 되게 복잡하게 도돼 있기도 하고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 근데 이제 여성분들, 여성복들 많이 하는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시간이 여기는 새벽 1 2시부터예요밤 12시부터 거의 다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지금 가면 이제 막 오픈하면서 이제 도매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제 뭐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속옷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여성복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여기 층스별로 다 느낌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 쪽이 신발이에요 신발은 사실 낮부터 하는 데도 많고 밤에는 거의 그냥 여성용 구두 정도나 운동화 같은 거 조금씩 열려져 있는 게 있을 거고 여기는 여기도 아마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대문 시장에 돌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뭘 사야 되고 뭘 보고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신상 마켓 같은 데 있으니까 거거에서 호수하고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여기 오셔서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만져보고 아 이런 옷의 사이즈는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지 여기 와서 괜히 시간도 그렇고 여기 솔직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짜오셔야 돼요 1번부터 10번 오늘은 뭐 여성복 중에서 뭐 어떤 옷 아니면 뭐 상의, 하의 아니면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네, 거를 좀 조절할 수 있게 적어 오시면 이게 또 얘기... 곳곳에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제가 시장에서 사입할 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딱 벗어 이렇게 차를 여기다 딱 대놓으면 그냥 노상에다 대놓는 것도 딱지 끊으니까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차는 여기다 대놓고 이미 여기서 쭉 돌아서 여기서 타고 가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깨 내고 구루마 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입산한 당연히 해야 되는건데 아마도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실 옷한 벌에 몇만 원씩 하는 거 색깔별로 다 하면 근데 팔리면 좋겠지만 또안 팔리는 것도 예상하고 또 샘플을 이분들이 한번 거래했다고 봐주진 않거든요 샘플 거래하려면 사람이 좋아요 계속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음료수가 제가 바카스 기법이라고 옆구리에 바카스한 박스를 사갖고 와서 하나씩 구는해요옷 사든 안 사든 근데 여기에 이 진입장벽들을 뚫기에는 신상마켓이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의 그런 사이트들인 건 맞는데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많아서 저는 일단은 접근하기에는 신상마켓이 온거고그 신상마켓에서 어떤 옷을 살지 먼저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장 직접 와서 이런 옷들이랑 이런 옷들이랑 근데 다 여러분들 입어봤겠지만 되게 싼 재질인데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손님들이 분명히 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런 거는 안 사셔도 되는 거고 반품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구입하신 다음에 또 물론 택배로 와서 받는 것도 물론 반품할 수 있지만 직접 보고 하는 거를 한번 정도 두번 정도 해보다 보면 또 이게 또 눈빛이 또 오우 하면 또 그래도 또아 어디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자기 이제 그 업체 이름이 자기 입에도 배워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게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할겸 시장은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 3일, 2주 뭐 2, 3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또 낙설 너무 많이 했네. 그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거래할 때. 응. 뭐 말하는데 초보처럼 안 아, 보이는 방법?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 언니 이거 몇 갈이에요? <웃음> <웃음> 장기 끊어주세요.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이제 안 했어요. 왜냐면 신상 마켓에서 워낙에 다 얘기 듣고 나왔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흥정하거나 그런 건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 요 근데 대장 뭐 대장들은 이렇게 크게 많이 뽑고 막 이러면 싸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막 대량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옷을 빨리빨리 준다는 거 나한테 내가 팔았을 때 옷을 빨리 주는 거 왜냐면 어 물건 다 빠졌어요 그럼 없으면 한 2주, 3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친해진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옷들을 그때그때 그때 내가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왜냐면 판매 택배 보내야 되는데 2, 3일 넘게 걸리고 일주일 넘게 걸리면 계속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것만 하면 매장 되기 가서 때문에 매장가서 그러면 초보처럼 안 보이는 방법은 할 필요는 조금, 없는 거고 그렇죠 그냥 옷 입고 왔을 때 그냥 너무 이렇게 안 차려입고 왔으면 돼요 <웃음> 쓰레파까지도 신고 와서 상관없는데 지금 차려입고 네. 오신 분이 <웃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고 가방 하나 그냥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싸갖고 갈게 없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다 담아줘요 들다 보면 무거우면 어깨에다 매는 거 내가 안 가르쳐줘도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해서 묶어서 어깨에 매는 거야 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미 메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메고 왔어요. 이미 막 자기 옷을 막 넣어가지고 메고 오는데 그렇게 아, 해도 다 티나. 사잇가방? 다 티나. 특히나 우리 외국, 뉴전 써있고 못뭐 써있는 사잇가방들하고 메고 오잖아요. 다 티나. 왜냐. 시장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가 다르거든요. 느긋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기 와서 커피 먹을 일이 없어요. 주차 딱 하고 그냥 물건 들고 뛰어나서 던져놓은 다음에 저 옆에 것도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커피 먹을 일도 없고 여기서 밥 먹을 일도 없어요 빨리 가서 택배 붙여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이런 뭐 이런 잡음 있는 것들 다 떼어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인사도 그래 이거 가져갈게요 그럼 끝이야 어디요? 맥스피버예요아 삼촌 그거 안 나왔는데? 왜안 나왔어? 이거 끝이야 아 이따 2시에 와나 지금 10시에 왔는데 2시에 나오는데 그럼 4시에 또 나와야 돼 왜냐면 거의 끝날 시간에 물건들이 다 오는 거예 근데 그것도 안 나오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배송이 또 느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소통들이 빨리빨리 되는 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아닌데. 잘 팔면 다 이쁘게 봐주고요 못 팔아도 근데 뭐그 언어를 막 배워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유튜브에 한2000 20년도에서 2021년도 때거나 아니면 2019년도 거 보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막 찍어놓은 거 보면 저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언니 이거 몇달이에요 <웃음>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전부터 다녔, 다녔지만 이거 얼마에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이게 다 상관없어. 그냥 계속 얼굴도장 찍고 이 사람이 계속 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 싫어하지 대충 이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됩니다 색깔 뭐몇 바지 있는 거한 번에 살때 수량이 좀 있나요? 근데 지금 신상마켓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낮장 구매 안 된다고 써있긴 하는데 가서 얘기하면 한두 장 정도만 사도 제가 봤으면 충분히 하고 그리고 시장상 자체 예전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판매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 정말 잘 나가는 대장급의 그런 매장 아닌 이상은 그냥 한두장 정도 대장 매장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가게 앞에 봉투가 있다? 엄청나게 써져 있어요 막. 왜 그럴까? 얘네들이 나가는 게 근데 그런 거를 네모했다가 그걸 이제 신상 밖에서 보는 거죠 음. 쟤네들 어디나 그리고 옷 보따리 안에 다그 각자 거래처 이름이 써 있어요 저는 그 거래처를 검색을 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팔지? 이걸 보는 게 벤치마킹이 되는 거 근데 걔네들 퀄리티를 따라가서 왔어 왜? 뭐 외국 배우 쓰고 뭐 외국 뭐 모델들 쓰고 막. 알고 보면 동대문 오셨다 그런게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돌아봐서 아 여기 막 이만큼 수량 쌓아지는데 이름표 잠깐 본 다음에 뭐 영어로 써있건 한글로 써있건다 한글로 써있어요 왜냐면 사입하는 삼촌들이 한글로 써있어야 가지가지 영어로 써있으면 그냥 안 갖고 가 모르고 그냥 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마다 좀 넓은 매장들이 있고 길이 또 통로가 더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지나갈 때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에 절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너 있게 짐 갖고 다니시는 분들 이 있을 때는 벽으로 이렇게 붙어주는 그런 센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부르마도 끌고 다니고 뭐 어깨도 메고 머리에도 이고 막 그런 다니는데 다 피해주고 서로한테 피해 안고 뭐길 뭐 비켜주고 안 비켜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이 동네 안에서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 여기 오면은 저도 낮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 오면 진짜 이 사람 사는 게 냄새가 확실하게 좀 달라요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떠나서 아 되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뭔가 찾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뭐랄까 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또 어떻게 뭐 스트레스 받고 갈 때도 있고, 힐링하고 갈 때도 있고, 여기 막 예전에는 막로마에막 지게에 막옷지고 다니시는 분들 다 70대 이상 되는 할아버지들이 막 계단 올라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내가 편안하게 진짜 공부 배워서 정말 엄마 말씀 잘 듣고서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너무 부담 안 느끼고 돌아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제 보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이건 얼마고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천천히. 그리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요거랑 같이 팔면 좋겠다. 선생님이 저한테 늘 가르셨던 게 있어요. 하나만 팔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구성된 부분을 팔아주는 게 판매율도 높고 마진율도 좋고. 그런 거는 수업 들었던 거랑 같이 믹스를 할 만한 것들을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모자, 바지, 양말 어 이렇게 믹스하면 어 뭐가 더잘될것 같다 이거는 서비스로 상품으로 줄수 있는 것들 만약에 가격 싸게 만들어진 것들 무조건 다 공짜로 주라고 주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서비스 하려면 확실하게 줄수 있는 거. 그리고 느낌도 확올수 있고 뭔가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재밌고 좀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같이 호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동대문 도매시장 이렇게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꿀정보들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박 대표님과 함께 도매시장을 같이 돌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박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박 대표님께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자막에 제 메일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동대문 사입 투어를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